굿모닝. 좋은 아침입니다. 아 어, 너무 오래돼서 얼굴이 부었어요. 여기는 저의 본가입니다. 오랜만에 따뜻한 엄마의 밥을 먹을 수 있겠군요. 잘 먹겠습니다. 네 개나 먹어? 지금 시계 먹었어. <웃음> 저는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폭포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쉬는 날에 이렇게 산책을 하진 않는데 사실 이 시간까지 자거든요? 근데 오늘은 눈이 조금 일찍 떠져가지고 폭포를 찾았습니다. 어, 원래 저기서 물이 내려오는데 오늘은 물이 안내려오네요 원래 여기서 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물이 안내려오네 물이 내려오는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패스 아니 <웃음> 아, 너도 해 <웃음> <웃음> 금방 찍었네? 너무 찍어그니까도가 <웃음> 미치마에 흘리게 해가지고 <웃음> 저지는 휴일에 뭐 할까 맞아 <웃음> 집에 오니까 아빠가 맥주 한잔더 하자고 하시네요 아버지랑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짠! 사랑해 사랑해 맥주가 부족해서 더 사러 가는 중입니다 맥주애드 안녕 여러분들 아까 밖에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선배 만나가지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동생이랑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사실상 휴일 홀리데이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냥 쉬는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이게 저는 행복의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홀리데이 휴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, 아끼는 사람들, 소중한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 자야겠어요 지금까지 지섭의 It's My Holiday 였습니다